한 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의욕도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멈춘다고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는다고 마음이 한없이 편해진 적이 있나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미래에서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내 자신이 허락해준 시간이라고요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한 미래의 내가 현재의 젊은 나를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 친구가 내가 시간 낭비만 하고 있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세워라 내워라 죽은 사람처럼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제약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잠깐 실 수는 있는데 한없이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 가지고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질것 같고 불안감도 컸는데 그냥 아프다고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 근처 근력을 하루에 4시간씩 하체 근육 운동만 했더니 시간을 하려했더니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가 좋아졌어요. 자 물론 노력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률은 높일 수 있어요. 최소한. 자,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자, 모든 건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을 조금씩 높여갈 뿐인 거죠. 자,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확률을 높여가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확률을 잃고 낮추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스스로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외면하고 있냐? 이거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이 채널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송곳처럼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게도 여러분들은 위로가 됐다고 고맙다는 메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한해두해 해 동안 이런 메일들 보면서 댓글들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더 힘이 났어요. 아 내가 그냥 허툰 말을 하면 안되겠다. 누군가한테 한 명한테라도 도움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자 이런 거에 정말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위로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자 스스로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내가 운동장을 그냥 뛰세요 자 답답한 게 무엇인지 그냥 글로 쓰세요 담아두지만 말고 드러내고 덤비고 그리고 누군가가 거절할까 봐안 될까 봐 전전긍긍할 그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확실할 때만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함은 불확실함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도 불확실할 때 무언가를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그때가 그 시간이에요. 내가 마음먹지 않으면 시간은 절대 나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채널로 같이 힘도 내고 자기개발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